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 구독 경제관에서 만나본 미생물 락스입니다. 미생물 락스는 특수 배양된 천연 유익 미생물과 천연 소재로 제조되어 유해 성분이 없고 인체에 무하여 안심 사용이 가능한 진바이오 제품 소개인데요. 진바이오 천연 뿌리는 미생물 락스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무색, 무취, 무독성으로 순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뿌리는 미생물 낙스가 특별한 이유는 짐바이오가 보유한 독자적인 천연 미생물 배양기술로 배양된 천연 미생물로만 만들어져 고무장갑 없이 사용해도 피부와 인체에 무해한 제품인데요 기존 낙스의 단점을 모두 커버해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살균 시험 결과 인체에 유해한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의 미생물낙스를 투여한 결과 무려 99.9%가 살균이 되었습니다. 살균 세정 효과뿐 아니라 특수 배양된 천연 미생물이 악취의 원인인 암모니아, 비린내 등 분해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높은 악취 제거 효과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바이오뿌리는 미생물낙스는 분사염으로 만들어져 양조절 이용해야 하고 낙스 특유의 향이 없으며 고무장갑 없이 왼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옷에 태어도 변색되지 않고 뿌려서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만 칙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낙스는 차염소산 나트를수용해 걸어서 특유의 냄새를 지니고 있는데 세균이나 곰팡이를 살균하는 과정에서 클로라민이 발생하여 냄새로 인해 눈이 아프거나 두통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진바이오 미생물 락스는 무향 유치 제품으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위의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눈이 아프거나 두통이 느껴지지 않아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어린이집,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오염되기 쉬운 관공서, 공공기관, 직장인들이 매일 근무하여 기업,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집등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락스의 독한 냄새는 안녕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진파이오 뿌리는 미생물 락스로 칙.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